자 이제 마지막!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디가? <웃음> <누가>? 까로 <웃음> 안녕하세요 심버뜸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로입니다 아 일요일 아침 에터 지금 몇시입니까? 오버 선배님 오버 오버서 댓글이 주류를 이루는게 까로가 <웃음> <까녀>. 까리하는 <웃음> 나비 붙은 패널에서 지향한다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봐. 아 벗기 전에 어. 한마디만 좀 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박스를 또오나하거든요잘 <웃음> 부탁드릴게요 버금미님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여러분이 박스를 오시면은 이런 몸을 비슷하게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누구나 가능? 제가... 어뭐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와드가 뭔데? 저번에 와드가 솔직히 조금 빡셌잖아요 빡세기는. 나 댓글 보고 진짜 있어. <웃음> 가나 진짜. 프랑프랑 프란. 프랑, 프랑. 어, 공포에 와드. 어, 프랑, 맞아, 맞아. 진짜. 그래서 프란이 솔직히 좀 너무 과했어서 오늘은 조금 난이도 크게 높지 않아 응. 적당히. 좋단하게. 그래서 오늘은 4 라운드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달리기, 달리기 4 0 0 m 를 달리고 난 다음에 이제 행 파워 클린을 할 건데 가벨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몸에 무리가 간다 싶으면은 네. 덤벨로 바꿔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월워크라고 해서 이 벽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아니, 올라가는. 아니 근데 왜 손으로 걸으냐 아니 왜 버금이들이 내가 을는 맞아요. 왠지 알아요? 제 몸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웃음> <웃음>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일단 워업을 여기서 간단하게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l l <웃음>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리기, 그 다음에 파워 클린, 월웍, 워 이렇게 세 가지 동작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나사등도 볼게요. 아니야. 오늘 너가 할수 있다라는 거를 버금이 나한테 증명을 하는 거지. 근데 으뜸이가 오늘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솔직히 저는 스쿼트 천 개를 했잖아요. 얘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애누리 없이 그냥 가기는 했지만. 음. 깎아야 되면은 제가 라운드를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좀 보여줘 나는 둘도 안 해봤어 일단 가서 덤벨을 가지고 올 건데 어, 내가 원하는 가 아니요 20파운드로 바꿔주세요 2 0파운드 덤벨 행파워클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무워 그러니까 어, 거기서 그걸 덤벨을 이렇게 어깨에다 올려봐 으! 됐어. 이게 덤벨 앨범 <웃음> 클린이야. 오, 이거? 끝. 아, 싫어, 싫 이거예요. 이거끝이 그래서... 어, 이게 끝이 이거 몇 번? 이거 숨어봐. 아, 숨으면 아, 어떡해. 왜, 왜, 왜, 왜. 고반복 싫어. 아그 고반복이 싫으면서 나한테 1 0개를 시켰니? 오. 오그 <목소리> 다음에 월복은 이벽 앞에서 푸시업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리를 올리고 코어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끝까지 가서 코가 벽에 닿았다가 다시 코가 벽에 못... 앞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아 예! <목소리> 저술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10개. 6개 심했다. 나 이거? 처음이잖아. 그래 알았어. 다 5개. <목소리> 이거 그대신 20으로 하는 거다. 그래. 중간에 휴식시가 있어요? 휴식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오. 따로 없고, 그냥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또막 하는 거야. 할까요?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가십시다! 가십시다. 자, 그럼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십시오. 10초. 후다이야 으뜸이, 어. <웃음> 으뜸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간다! 휴식! 신빌일리브 휴식! 으뜸 원장님, 얼굴을 잘 잡아주세요. 여유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웃음> 잘 담기는 게이 휴머니즘의 약간 그런 진리라고 네. 해야 되나요? 섭리? 오, 역시 잘 뛰어. 자, 이제 150m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잠시 말을 주주겠습니다. 그렇지. 래서 호흡하면서. 그 다음에 덤벨 집을 때 허리 조심하시고. 오케이. 옆에 조심히. 자, 허리 조심하시고. 데드리프트 하듯이. 그렇지. 오케이. 거기서부터 갈게요. 하나 더 올려야지 더, 더 위로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 셋넷다섯 엉덩이 더써 여섯 일곱 여덟 뭐라고 어, 아홉 열더 위로 더 위로 열열열 열, 열, 열. 하나 둘 그렇지 팔인보다 엉덩이 힘으로 셋 어? 그렇지 그렇게 올라와야 돼 덤벨이 오 잘하네 그렇지 어? 다섯 개 엉덩이. 잘한다. 호흡하고. 아. 우와. 우와. 아. 우와. 우와, 우와. 저 때리러 오는 줄 알았어요. 자, 대찬님어 멋있다, 멋있다. 딩기룩. 찢었다, 찢었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오케이,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아. 내려오고. 또 푸쉬업이야? 네. 하나 할 때마다. 잘한다, 잘한다. 우와. 우와,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치, 그치. 계속 코어 힘주고, 두 개.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자, 두개남았어요두 개. 야, 이거. 스크린. 말, 말, 말.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클로즈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다시 내려오고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자 지금 딱 4분 지났습니다! 4분! 자, 자 눈을 욕하지 마시고요 원장님 눈을 욕하지 않네요 자! 출발! 확실히 으뜸이는 체력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버피를 2분의 여자가 36개 했었던 걸에 응. 기억을 하는데 이게 웬만한 남자들도 사실 하기가 힘들거든요, 2분에 근데 날 시켰어. 아니 그러니까 36개는 본인이 한 거죠.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어,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거. 왜 버그미들이 좋아하는지 알겠어. 어. 아 좋아 좋아. 자, 150m. 화이팅! 찔멧 뜸. 힘내라 지금 어때? 말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내려오고. 와, 대단해, 대단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가지야, 가지야. 엄마 보고 싶어. 가지야. 투지 예체량 이로다. 화이팅, 화이팅. 내 업적이잖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끼리> 화이팅. 하자, 하자, 하자.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끼리> 보여줘. <끼리> 둘. 오, 잘하네. 그렇지. 셋. 오, 저번에 월보샷이랑 똑같아. 네. 하면 할수록더 잘해, 자세가. 그렇지. 그렇지, 엉덩이 넣었어.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열 개.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계속 호흡하면서. 와, 무릎 굽히지 말고 엉덩이. 그렇지. 루마니안처럼. 그렇지, 다섯 개. 다 왔다. 세, 세 개. 두 개. 아, 마지막! 아 또! 어. 오케이! 어우! 아, 아, 안 돼! 포스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잠깐 스샷빼 어, 잠깐 잠깐, 쉬어. 빼도. 잠깐 쉬고! 포스샷 빼고! 안돼 안돼! 다섯 아, 개로 줄였잖아! 다섯 개로! 아. 자 가자! 개가 봤을 딱 3라운드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다시 내려오고! 와! 아. 자,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아. 잘한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코 깨지지 않게 조심하고,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거 오케이, 두 개. 자, 세개 남았어요. 그래서 잠깐 호흡 고르고. 그렇지, 코 깨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잘한다.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 내려오고, 오케이, 오케이. 자, 두개 남았어요, 두 개. 좀만 더 힘내자. 예, 네, 예, 네. 두 개, 두 개, 두 개. 요거 한 라운드만 더할 거, 같... 한 라운드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또 내려오고 자 조심하고 마지막 하나 호흡하고 <웃음> 오케이, 다시 내려오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가자, 가자, 어디가? 어, 어, 까로 지민이, 지민이, 대민이 지민이, 지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지금 버금이들이 기대를 엄청 하고 있어요. 언니 화이팅! 언니 할수 있어! 야, 남자 버금이들도 있거든? 경할 수 있어! <웃음> 자, 어 근데도 속도가 지금 10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10위로 하고 있어. 와, 10, <웃음> 팀이 가지 왕 말은 힘든다 그러고 분명히 표정도 힘들거든요 <웃음> 근데 이게 되네. 이게 원래 보통 이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웃음> 자, 마지막 이제 70m 남았습니다, 70m. 20! 오케이! 내려오고! 자 이제 마지막이다! 나땀 이렇게 나고 힘들어? 자 마지막까지 허리 조심하고 자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일어나! 빨리 가자! 잡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야 돼! 가야 돼! Let's 츠고자 하나! 둘! 어우 잘하네! 셋! 넷! 봤어 엉덩이 써 여섯 어? 일곱 여덟 아홉 어? 자 이제 마지막 열개 엉덩이 써 하나 어? 둘와 어? 셋. 어다 어, 왔다 다 왔다 네자 어? 마지막 다섯 개 엉덩이 써그렇 어? 덤벨이 쭉 올라오게 어? 세개두개 개. 어? 마지막 하나만 어? 더 오케이 자, 마지막 다섯 개. 1분 45초 남았습니다. 1분 45초. 다섯 개 하고 딱 끝내자. 으뜸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당연 아니, 아니, 집으로 말고 이리로 가야 돼. 리로 벽으로 가야 돼. 벽으로 가야 돼. 버금이들이 보고 있다. 형, 할수 있어. 아니, 할수 있어. 렛츠고. 그렇지. 오. 하나.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조금만 더. 배에 힘꽉 주고. 오케이, 거기까지 다시 내려오고 두개 다시 또 내려가고 호흡하고 자, 3개. 1분 남았어요, 1분 3개 한거 같은데? 어, 세개 남았어요 네, 두개 했어, 두개 자, 자, 자, 자,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오케이, 다시 오고 자, 이제 마지막 두개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게 집중하고 집중하고 오케이 거기까지 다시 또 천천히 내려오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40초 남았어요 하나만 더 호흡하고 다치지 않게 마지막까지 집중 오케이 어 무릎 떼지마 무릎 떼지마 오케이 안들라어 거기 1, 2, 9죠예민나 수자 하나 못예 <웃음> 비니님, 비님잘못해 비니님이 그렇게 하랬어. 비니 왜 그러셨어요? 사실이야? 비니 왜 그러셨어요? 해니 비니님 이렇게 이 하라고 했잖아요. 진짜? 진짜? 진좋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아디오스! 아디오스! <웃음>